안녕하세요 재밌는 건 뭐든지 리뷰해 드리는 김조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요 샤오미의 스마트큐브입니다 어, 샤오미가 직접 제조하는 제품은 아니고 샤오미 공식 홈에서 판매하는 일종의 OEM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은 149위안으로 한 우리나라 환율로 계산했을 때 25,000원 정도입니다 이는 중국에서, 중국에서 직구했을 때 가격이므로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개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시면 이렇게 큐브와 충전 케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샤오미 의 제품답게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해서 큐브와 연동을 해서 큐브를 푸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큐브에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충전 단자가 요 하단에 보시면 마이크로 USB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걸 이렇게 벗겨서 보시면 양쪽 옆면에 구멍이 뚫려서 충전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g a i o GI -E IKER 로 검색을 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중국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은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좀 아쉬운 점으로 남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앱과 연동을 해서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과 연동을 하실 때는 큐브를 돌려서 연동을 큐브를 켜서 연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이시는 메뉴와 같이 Run, Game, 그리고 밑에 세가지 아이콘이 있습니다 어, 지금 큐브를 미리 섞어 놓은 상태인데요 어, 먼저 로켓 로켓트 아이콘을 눌러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메뉴가 Quick Sub, 밑에가 Fancy Sub 인데요 Quick Sub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큐브를 어떻게 섞어놨든지 간에 이를 앱을 통해서 푸는 방법을 알려주는 모드입니다 먼저 앱과 화면을 연동하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큐브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걸로 맞춰주게 되는데요. 파랑, 주황, 하양이죠. 이 상태에서 앱과 오케이를 눌러서 실제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럼서 앱에 나온 대로 돌리면 큐브가 맞춰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53.75초 만에 맞췄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메뉴는 Fancy 서브입니다. Fancy 서브는 특정한 모양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주는 건데요. 플레이를 해보면 좌측 상단에 맞춰야 되는 모양이 나오고 저 모양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앱을 보면서 따라할 경우에 이런식으로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모양을 따라하기만 해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모드입니다. 다음은 가운데 있는 세계 랭킹 메뉴인데요. 아까 메인화면에 있었던 게임 모드에서 실제로 누가 가장 점수를 많이 얻었는지 가장 빨리 맞춘 사람은 누군지를 랭킹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디와 함께 국기가 표시가 되는데 처음에 앱과 어, 큐브를 연동하실 때 아이디하고 국적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등이 중국, 2등이 스페인, 3등이 러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세계 랭킹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초시계 인데요 초시계는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내가 돌리기만 하여도 초가 바로 시작이 되면서 맞출 때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해서 딱 시간이 멈추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회 영상 같은 거를 보시면 큐브가 완전히 맞춰졌을 때 테이블에 딱 놓는다거나 바닥을 침으로 인해서 완성되는 시간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얘는 스스로 맞히는 시간을 지가 체크를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메뉴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메뉴는 런 인데요 실제로 큐브를 어떻게 맞추는지를 가르쳐 주는 메뉴입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이런 모양을 만들겠다고 알려주는 거고요 런 버튼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파랑 빨강 노랑으로 앱과 동일하게 맞춰 주시고 저 하얀색 하얀색 옷을 입은 아이콘이 황금색 화살표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요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저 하얀색 화살표가 노란색 화살표로 가는 거려면 요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큐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워나가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게임 메뉴입니다 게임 메뉴는 컬러 메모리, 픽셀 퍼즐, 큐브 크러쉬, 큐브 마이너 총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컬러 메모리부터 보여드리면 분홍색과 초록색이 나는데요 분홍색 가운데 분홍색인 메뉴 여기를 한번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초록색이 가운데인 거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지금 15초로 재가, 시간을, 재고, 시간을 재고 있는데 이 제한 시간 내에 돌려주시면 되는 모드입니다 두 번째는 픽셀 퍼즐인데요 픽셀 퍼즐은 밑에 나와 있는 화면 요렇게 되겠죠 요화면의 상태에서 위에 있는 화면대로 맞춰주는 모드입니다 요때 맞출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를 체크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돌기 시작할 때부터 시간을 재기 때문에 초시계 시간을 재고 있죠. 제한 시간 내에 얼마나 빨리 원하는 모양을 맞추느냐를 경쟁하는 모드고요. 다음은 큐브 크러쉬인데요 이거는 옛날에 비트 게임, 어, 리듬 게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란색이 내려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가운데가 초록색인 거를 돌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리듬 게임 형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모드고요. 마지막으로 큐브 마이너는 이것도 재밌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파랑, 빨강, 하양인 상태에서 동전을 먹고 하얀색 출구로 나가는 방법을 몇번 만에 풀, 탈출을 하는지를 재는 모드인데요. 동전을 먹으려면 이렇게 돌려줘야 되고, 저쪽으로 이제 탈출을 하려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탈출가 되겠죠 그래서 몇 번만에 맞췄는지로 경쟁을 하는 모드입니다 재밌는 모드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앱을 연동을 해서 큐브를 쉽게 배울 수 있고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단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역시 앱을 통해서 큐브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제품들은 여태까지 출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획기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큐브가 매우 부드럽다는 점입니다. 큐브를 만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큐브가 뻑뻑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손끝으로 살짝만 돌려줘도 돌아갈 정도로 상당히 부드럽게 동작하는 장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가 상당히 오래 가는데요. 어, 1시간 정도 가지고 놀았을 경우에도 배터리가 2% 정도밖에 달지 않기 때문에 어, 배터리 사용시간이 상당히 길어서 이것 또한 장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은 역시 영어만 지원이 되고 한글이 지원이 안 된다는 점이 단점이있고요 또한 앱에서 보실 경우에 특정한 메뉴에 들어갔을 때 이게 아이폰 기준으로 앱이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안드로이드에서 뒤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무조건 앱을 종료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사용자 같은 경우에 종료가 자꾸 오류가 나서 자꾸 종료가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앱을 통해서 쉽고 재미있게 큐브를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품을 강력히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게 실제로 앱이 이 큐브가 한번 움직일 때마다 앱과 모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 상당히 신기한 제품입니다 이것으로 이 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리플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